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라이틀링 시계를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브라이틀링의 슈퍼오션 시계인데요 이렇게 남성성을 약간 나타내기 위해서 침이 4군개에 네 박혀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아주 예쁘게 아, 이쪽을 보시면 상자는 이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브라이틀링 라인이어서요 가죽이 아니고 종이로 되어 있지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짠 이렇게 브라이틀링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보시면 예쁜데 제뉴웰 레터 이렇게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살짝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 브라이트링 자체를 보시면요. 여기 뚝딱이가 있고요 열어서, 짠! 파란색이 아주 예쁜 슈퍼오션의 브라이트링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4 4 m m 이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쌓여있는 제품인데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렇듯이 제 손목 둘레는 18cm입니다. 이와 같이 크기의 44mm의 브라이트링 블루오션. 스토리고가고 네, 그러면 부속품을 살짝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약간 스웨드 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어, 한 칸을 뺐는데요. 한칸뺀 나머지도 엑스서리 있고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틀링 보증서을 이게 Super Ocean 이라고 쓰고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제품 짠! 엄청 예쁘죠? 아래를 보시면 COSC를 통과했다는 합격증서이고요 이렇게 라이틀링에 여러가지 이게 이 제품의 워런티 카드인데요. 2018년도에 구매했고요. 갤러리아 한국에서 구매한 43mm의 슈퍼오션 브라이팅 시계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뒤에 가면 되겠습니다. 뜯을 수 있는데 아직 뜯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뒤를 보시면 설명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고, 명고에서 그런 제품인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날짜를 조정하는 때 유의사 시침을 오른쪽 그림처럼 8시에서 2시 사이 밖으로 위치시켜 놓고 날짜를 조정하는 디테일한 색 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책장이구요 이것도 책장 이와 같이 들어있는 화이트 렌스 포션 하나색 아주 예쁜 43일의 제품을 살짝 언박싱해 봤습니다. 제실직거래소였습니다 짠.